네 저는 내가 네, 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더워지면서 무척 비가 자주 오네요 그러다 보니 와이퍼 사용 빈도도 많아지고요 때문에 와이퍼가 재기능이 되어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미국 검안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을 할때 운전자의 모든 결정은 90%가 운전자의 시각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운행에 와이퍼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담 당하고 있는 와이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비싼 소모품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그냥 갈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짧은 시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와이퍼의 기능을 다시 처음처럼 되돌리고 또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따라해보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튜뷰! 와이퍼 블레이드는 재질이 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세차로 샴푸를 할때 샴푸에 섞인 계면활성제 성분에 의해 조금씩 손상되고 또 워셔액에 포함된 에탄올에 의해서도 손상되고 점점 기능이 저하되면서 고무날이 갈라지고 잡음도 나게 되지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고 잡음도 나고 하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차를 끝내고 물기를 제거하면서 와이퍼를 세워놓고 젖은 걸레나 물티슈로 힘을 줘서 고무날 부분을 닦아내는데 시커멓게 묻어나오니까 이게 고무날 부분이 오염돼 나온 때로 알고 있더라고 이렇게 닦아내 내게 되면 와이퍼의 기능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줄무늬와 잡음이 더 심해지는 거지 대부분 때로 오해하고 있는 검게 묻어나오는 것의 정체는 때가 아니고 제조사에서 만들 때 코팅 처리를 한 거야 공만으로는 발수성이 떨어지고 마찰력을 줄여야 부드럽게 움직이고 추울 때 더울 때 내구성도 갖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고무 부분에 그라파이트 코팅이라고 쉽게 흑연 코팅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무날 부분을 닿게 되면 검게 흑연이 묻어나오는 거지 그럼 답이 나왔지. 그동안 때로 알고 고문할 부분을 힘을 줘서 젖은 걸레나 물티슈로 닦아내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와이퍼를 어떻게 하면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할수 있을까? 동티비오 내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준비물이 있는데 4B 연필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걸 미술 연필이라고 했었는데 이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와이퍼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 연필심의 재료가 바로 크라파이트 즉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재기능을 잃은 와이퍼의 고무날 부분을 다시 코팅을 해줄거야 우선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 부분을 적당히 나오게 하고 연필심 부분을 종이에 대고 조금씩 갈아내서 가루를 내주고 이젠 적당히 모여진 연필심 가루를 티슈나 스펀지로 살짝 찍어 바르고 와이퍼의 고무날 부분에 살살 발라주면 코팅이 되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계절 와이퍼의 점검과 기능이 무척 중요할 때입니다. 혹시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난다면 꾸쩍 짜증나시겠죠? 와이퍼 가격 얼마 안 하는 것 교체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와이퍼 재생시키시고 와이퍼 교체 비용으로 가족과 치킨이라도 한 마리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